하나, 둘, 셋, 어울리 안녕하세요. 잇입니다. 자, 또 1936님이요. 으악! 산책할때할때 듣기 좋은 노래 추천해주세요. 어, 그... 그 노래 굉장히 좋더라고요. 정은진 선배님하고 양윤성 선배님 <웃음> 러브데이. <웃음> 너무 아 좋습니다. 아아 진짜 너무 아 좋죠. 합의바라기, <웃음> <웃음> <웃음> 막 이런 거. 너무 좋아요. <웃음> 네. <감사합니다. 웃음> 사실 나. <웃음> <오> <웃음> 사실 그 노래 다시 생각이 났던 게 양효선배님을 그 대기실 화면에서 이렇게 는데그 노래가 갑자기 너무 생각나는 거예요. 저도요, <웃음> 아, <웃음> 아, 아, 진짜요. 저도 댓글들이 <웃음> 아, 너무 아, 웃겼어 가지고. 아, 너무 저희가 학생 때 많이 불렀어요 사실. 아, 아, 맞아요. 그 불러주는... oh, <웃음> 어 노래 공부도 불렀고. 아주 잘 불러줘요. 너를 너무 <웃음> <roommates> <웃음> 좋아해. 내가 그래도 될까? 나 <웃음> 기다려 볼까? <다시>. 맞아요, 맞아요. <웃음> 그 노래 그렇게 된게 감정이 없었었는데 감정이 너무 많아요. <웃음> 너무, 너무 사랑스러워요 아, 지금. 아더 빼야 해요. 아, 좀더 빼야 돼요. 이띠도 <웃음> 너무 생생히 기억나서. 그래? 어 정말 <웃음> 아, 저 그때만 아, 생각하면 진짜 막 너무 울렁거려 <웃음> 울렁거려. 좋은 배 팀이요. 자 그리고 또 박언경님이요. <웃음>